침착하게 이럴 때일수록 안 침착해야 봐요. 돼. 잘안풀리시 나봐요, 사장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벌써 저분 다다 하신 거 같은데요. <웃음> 아! 어, <웃음> 야. 자 오늘 타일 스위퍼라는 지뢰 찾기 게임 저번에 저희가 재밌게 플레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찜찜이가 저에게 도전장을 건넸습니다 이 클래식 모드로 누가 먼저 깨나 치킨 내기를 하자고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네. 어? 그럼 이렇게 할래? 네가 이기면 인센티브 내가 이기면 치킨 쏘기 자! 한다! 알겠습니다. 네자 누가 먼저 하나 이거 만약에 실패해도 바로 그냥 재도전해서 먼저 클리어 네네, 할 때까지 다시 해가지고 어. 먼저 클리어해요 하면 됩니다 자 하나 둘셋 아! 조짐! 시작부터? 일단 찍어 아! 지금. 얼래아 형! 아! 아 침착하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잘안 풀리시나봐요 사장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벌써 저분 다, 다 하신 거 같은데요? <웃음> 아! 뭐지? 아 이게 경쟁하면서 하니까 되게 피말린다 그렇죠. 아! 아니 근데 이거 아까부터 자꾸 배치 이상하게 나오는데? 저도 이상하게 나와요 하지만 당신은 잘하죠 아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임이 이거거든요 아 조짐 어? 이제 좀 찾아가나? 오! 이제 좀 뭐가 되는 거 같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막 벌써 클리어하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건 곧이란 아... 얘긴데? 네밤 끝났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웃음> 쫄나요개 쫄리는데 지금? <웃음> 아 한번 봐드릴까? 아 싫은데 안, 근데 찜찜이한테 이렇게 발릴 순 없어 네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오케이 하노할수아좀 이게 다 막히고 난리야 빨리빨리 빨리. 아 나에서 여기는 지뢰찾기 하고 있는 거 맞나? <웃음> <웃음> 야 이거 가능성 있어 쟤 지금 몇개 남았냐 아, 11개 남았네 미친 뭐, 뭐야 뭐 아직? <웃음> 아, 조졌네 이거 게임 <웃음> 실수해라. 실수, 아, 아싸, 아싸, 처음부터 실수했지. 롱, 나나 여유가 좀 생겼다. 이제 좀 천천히 하자. 아, 근데 이거 어까예요? 막 게임이... 아, 원래 그래? <웃음> 지레 자기 원래 어까 게임이야. 몰라서 게임, 아싸, 오늘 김치미한테 치킨 먹는당 몇개 남으셨는데요? 아, 33개요. 네, 아이씨, 조졌네 여러분, 저 막혔는데요. <웃음> 어떡하지? 냠냠 아 맛있다 짜증나 <웃음> <웃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우리 우리 찍어야 될것 같은데 네 다시 출개에요 네? 왜죠? 그러게요 왜일까요? 얘들아 찍자 안되겠다 오 맞았다 나이스 여기가 지뢰일 확률 매우 높음 여기가 5가 써있으니까 맞았다 좋았다 아유 바짝 쫓아오고 있어 32개 나왔어 저 인간 이걸로 찍어볼까? 됐다. <웃음> 조졌다 <웃음> 아 미쳤네 게임 아니 좀 이상하게 네모나게 깨지지 말라고 아 어? 아싸? 진짜 피말린 제 지금 약간 나 농락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일부러 어, 아 틀렸네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다정아왜왜 그냥... 아, 왜 이렇게 지뢰 배치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완치 지레 배치 나오는데 저 사람은 피 말리고 있죠. 피그말리온. 그것도 어? 은근 스피드 머리 게임이거든요. 내가 아는 찜찜이가 저렇게 똑똑할 리 없어. 뭐라고요? <웃음> 아, 아까 전에 일부러 죽어드렸더니만. 거짓말 치지 마. 어떻게 알았지? 대? 우매한 찜찜 뭐라고요? 우매하다고요? 그거는 이 판이 끝나고 나서 누가 우매한지 한번 말해보죠 아 죄송 우매해지고 끝나고 싶지 지시면은 않아요 저 한동안 사장님, 우매한 사장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난 원래 어. 우매하기 때문에 괜찮긴 해 아, 어, 그래 아, 막혔어 또 찍었는데 맞았다 아, 또 막혔어 와, 지뢰 진짜 졸라많은 촛! 아, 엄마 아나 이거 저번에 깼었는데 그냥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봐. 야 하나 아쉽게인 빨리 빨리 틀려! 좀 해보세요 머리 좀게 빨리 틀려! 네 뚫었어요. 아들! <웃음> 아싸 터졌대요. 어애가좀잘 줬는데. 아왜다 막히고 난리야 진짜. <웃음> 아 이제 전는데 그러면 빨리 런하는 게 산책이죠. 찍자. 오 맞았어. 어 나했어 나쁘지 않은걸 어 나쁘지 않은걸 이제 나쁜걸 저 75개요 저도 75개요 아형좀 천천히 해왜 아, 이렇게 승질이 급해 천천히 하잖아요 그게 어딜 봐서 천천히야 이 스파라시야 졸라 빨리 하는구만. 제 네, 평균 속도인데요. 아 자꾸 막히냐고! 제발 치킨 얻어먹자. <웃음> 야6이란 숫자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와 이렇게야? 와이 <웃음> 미쳤다. 내 네, 55개예요. 아직 9개. 어 오야, 나이스. 이런 날도 와야지. 근데 바로 막혔죠? 네. 야좀 천천히 해라. 네.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사람이. 좀 다음에 여유를 갖고 어? 그러고 살아야 사람이 어? 행복이 오지. 전 이미 행복한데요. 더큰 행복. 어 살려줘. 더큰 행복이라. <웃음> 우와. 뭐야? 사장님. 어? 제 화면 보이세요? 어. 몇개 남았게요? 다섯 개. 남았게 살려줘. 어... 천천히 그렇죠. 해. 어한 10분, 이건가? 10분 정도 고민해도 괜찮을 거야. 이건가? <웃음> <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개꿀 맞네 쟤. 쟤 <웃음> 원래 저런 캐릭터였냐? <웃음> 아니겠어요 사장님. 아. 아, 아. <웃음> 어디 어 보자. 다른데 안한게 있나? 여기 있었네. 사장님. 어? 대화면 보이대요? 아, 진짜, 좀만 기다려봐. 진짜. 다 했어. 다 했어. 기다려봐. 아, 웃음소리 개사악해, 아뭐라고요 아, 여기, 여기만 하면 되거든, 나도. 해 빨리 클리어해. 사실 저기 밑에 밑에 2, 1, 2 있잖아요. 어. 오른쪽 2는 이미 그 네모 안에 1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가운데 1 왼쪽은 비어 있는 거잖아요. 오 여기. 거잖아요. 그러네. 그리고서 그쪽 2번에 깃발 꽂아져 있는데 위쪽에 2번은 아까랑 똑같이 돼 있으니까 그 위쪽에 있는 1번은 비어 있는 거니까 거기는 비어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 그니까 거긴죠오거기 그러니까 거긴 아, 진짜 러면 3이죠. 확실히 제가 졌습니다. 스승님. 그죠? 끝났어요. 제가 배를 인정하겠습니다. 확실히 실력 차이가 엄청나네요. 어떻게 깨요....여기는? 그, <웃음> 어 스승님 가르침을 주십시 오~~ 네. 저기.... 아잘못됐 r a o r d i n a r y p e n s 어.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주세요. 알았어. 내가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보내줄게. 한판더 하실래요? <웃음> 아니요. 다는안 개기겠습니다. 아빠, 공짜 치킨. 아, 우리 찜찜이가 공짜 치킨의 맛을 알아버렸구만. <웃음> 재밌네. 어, 박빙의 승부는 전혀 아니었고, 그냥 발렸네요. <웃음> <웃음> 앞으로도 잘 열심히 지뢰찾기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안녕. 유방. 아. <laughs>